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아라 니아라, 니아라, 리 주스랑 아라니 음. 응? 저녁엔 레비가 아아하는 카레 먹을까? 어, 좋아요레아라아 <웃음> 건너가서 놀래켜줘야지 호나! 호나! 분명이 초록불에 건넜는데 이, 이, 이게 무슨 일인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야 안전할까요? 첫째, 멈추기 보도 끝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요 다음, 살피기 도로에 있는 차가 모두 멈추었는지 좌우로 살펴야 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건너면 위험해요 다음, 건너기 건널 때에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건너고 있음을 알려요 자, 이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죠? 다 함께 지켜요! 안전 약속! <웃음>